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가 천하셨네 d d d d d 자가 전기하셨네 내사